뚜까! 안녕하십니까 에디터 뚝입니다자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 한 가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영어 단어를 어떻게 공부해 오셨는지요? 뭐 학창시절 각자 나름의 방법이 다 있었을 거고 뭐 꿀팁 같은 걸 갖고 있는 분들도 계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일단 단어를 잘못 외우는 것도 있었고 어, 외우는 방식 자체도 굉장히 힘들게 왔었어요뭐 깜지를 쓴다든지 단어장을 만들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직접 쓰고 베껴가면서 머릿속에 막 억지로 우겨 넣는 방식을 선택을 했었었는데 아 그때 당시에 영어 단어를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좀 특별한 방법 없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아마 요즘 학생들도 이거는 되게 비슷하게 공감하는 고민들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런 고민들을 조금 해결해 줄수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해서 오늘 들고 와봤습니다 어, 바로 영어 단어를 암기하게 도와주는 스마트펜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 드릴 제품 바로 이 누보 로제타라는 단어 학습용 스마트펜입니다 자, 스마트폰이 있는데 웬스마트펜이야 라는 생각도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과거로 잠깐만 돌아가 봅시다. 과거 PMP를 쓰고 전자사선을 쓰면서 영어 단어를 공부하고 인강을 했던 시절 뭐그 시절 말해도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편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보다 도 쉽게 이것저것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편해지긴 했지만 알게 모르게 주의력이 흐트러지게 되는 그런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영어 단어라든지 뭐 인강이 됐든지 뭔가 효율적으로 공부하기에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누보 로제타 스마트펜은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집중력을 흐트러뜨릴수 있는 위협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완벽하게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영어 단어라든지 타워치 같은 기능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극대화시킨 제품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꽤 심플하게 포장된 이 박스를 열면 일단 가벼운 설명서 한 장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와펜 본체가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 전에 제품 외관부터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아는 흔한 볼펜 구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액정과 제품을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 펜촉 같은 경우에는 교환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에 기계 구성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펜촉 디자인 자체를 그렇게 길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짧은 펜촉 덕분에 좀 수명, 교체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더 그래도 다행인 것은 홈페이지 내에 리필용 펜촉을 판매하는 링크가 있으니 그곳에서 일정 가격을 지불하고 어, 제품을 번갈아가면서 교체하면서 를 사용하시면 을될것 같습니다 이외에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펜을 짚는 부분에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귀여운 멘트가 붙어있는 곳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이 바로 핵심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이곳을 터치해주거나 문질러주는 일련의 동작들을 통해서 이 펜을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별도의 전원 버튼 없이 펜을 쥐면 전원이 켜집니다. 어, 단어는 펜을 흔들거나 아래서 위로 쓸어주면 나타나고요. 마찬가지로 한 번씩 더 문질러주면 한글 뜻이 나옵니다. 반대로 단어를 다 외워서 지우고 싶다면 반대 방향으로 문지르면 메시지와 함께 단어가 삭제되죠 이밖에 타이머나 알람 기능들도 같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크게 일반인들은 자주 쓸 만한 기능은 아니지만 공부를 막상 하는 뭐 시험 준비생이라든지 뭐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타이머나 알람을 맞춰놓고 뭐 시험 대비를 한다든지 이럴 때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어쩌면 그냥 단어장이 탑재된 그냥 볼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어, 이 펜의 분명한 진가는 어, 핸드폰에 탑재된 어플 연동 가능한 어플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보 로제타라는 어플을 앱스토어 혹은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으시게 되면 어, 단어장 업데이트뿐 아니라 공부시간 체크, 일정 관리, 오랜 시간 외우지 못하고 있는 단어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 단어들의 난이도도 적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어, 약 2000단어, 최대 400단어를 더 추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 적절한 시기에 단어들을 모두 외웠다 싶으면 앱을 통해서 단어를 업데이트하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 밖에 영어나, 일어, 베트남어, 독일어 같은 뭐 외부 언어들도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뭐 영어뿐만 아니라 뭐 제2외국어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죠 여러모로 무거운 단어장이나 뭐 집중하기 어려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공부 환경을 조성해 줄수 있는 도움이로서의 역할이 좀클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펜을 쥐고 쓰면서 수시로 단어를 보는 행위 자체가 뭐 다른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다고도 라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일단간에 펜을 사용하면서 을 단어를 수시로 볼수 있다는 것 자체가 숙지하고 체득할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비라는데 조금 의미가 큰것 같고요. 어, 전반적으로 와디즈 펀딩을 통해서 개발을 했던 제품이라 그런지 어, 제품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 초창기에 개발이 됐을 때보다 지금 구매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어, 그렇지만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들 몇 가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제품을 처음 뜯자마자 사용을 조금 해보면서 바로 느꼈던 부분들 중 하나인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던 단어를 넘기는 터치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뭐 단어 업데이트 외에 추가시 수동 입력을 따로 해줘야 되는 점들은 여전히 불편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어를 터치보다 흔들어서 보는 횟수가 더 많기도 하고요. 뭐 알람이나 타이머를 설정하고 싶을 땐두번 이상을 문질러주어야 나타나기도 합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여타 문제들은 분명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매를 한 사람들도 사용하기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고요 그렇지만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구매를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개선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기 있는 제품으로 뭔가 확실히 비전 있는 제품으로 자리잡기는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뭐 집중도 있는 공부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모로 영어 단어를 어디서든지 체득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 제품이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또 필수적인 기본적인 기능들에서 이렇게 조금씩 아쉬운 점이 발견된다면 그 갖고 있던 장점만다 조금 바래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용자들은 사용성이 굉장히 용이하고 편해야 계속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거니까요. 또 펜과 같은 지속가능한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점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면 될수록 자주 쓸수 있는 법이고요. 오늘의 똑테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유용한 정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모쪼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뚝바.